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개인적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느낌이네요 제가 요르단 여행 갔다와서 요르단 영상 편집만 하고 제대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냥 짧게 짧게 찍긴 했는데 약간 그 영상으로 만들만큼의 영상이 아니라서 제대로 찍는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는 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제가 이때까지 봤던 직장인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대게 두가지였어요 첫번째는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하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쌓은 인지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거의 이두 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업 유튜버를 할 만큼 무모하지도 않고요 그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수익이 나기를 사실상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는 <웃음> 어, 그런 상태라서 당연히 전업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만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업을 할 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퇴사를 하느냐 하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마음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이직하려는 마음은 크게 없었어요 어,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하, 해야 돼 약간 이런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컸던 일이고 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뿌듯한 마음 같은 게좀 생기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자신은 없지만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그렇게 자신만만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놓치기에는 아까운 기회여서 어, 못 먹어도 고다 <웃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지원은 했죠.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을 서류가 합격을 했고 1차 면접을 받고 1차 면접 합격을 했고 인성 검사하고 최종 면접 보고 그것까지 다 합격을 하고 이제 연봉 협상까지 완료가 되고 음, 그래서 어쩌다 보니 다 합격이 <웃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한총한두달 정도의 전형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여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기업 사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을 가게 되어서 좀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높은 직급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음,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잡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11월 첫째 주부터 그곳 그쪽 회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10월 말까지 지금 회사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다니는 회사를 공개 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음, 그 이유는 제가 개인 신변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어, 그것보다 더큰 거는 저한 명의 개인이 제가 속한 단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저라는 사람의 개인이 제가 소속된 단체라든지 제가 소속된 회사를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일반화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안 뭐 이직이다 뭐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도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았고 진짜 바쁘기도 했고 시간이 없기도 해서 영상을 한동안 못 올렸었는데요. 앞으로 더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질 것 같지만 아무튼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